어, 서양의 심리조차 그 사람의 미래 행동, 미래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심리학을 합니다.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지방적으로또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거치지 않고 댓글로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분들 어, 예, 이렇게 좀 새로운 느낌이네요 이렇게 또 이런 피드백을 해 주시니까 제가 얼굴은 모르고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이런 지식을 통해서 같이 서로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어, 그래서 대화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생기네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그 수업을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오행 심리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이렇게 많은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님들께서 도서관에 이런 명학 관련된 책을 대출하러 갔더니 대출이 이미 다된 상태고 기다려도 이렇게 좀 돌아오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또 새삼 느끼게 되면서 과연 이제이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도 생기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전핫 답답해서 공부했는데 예좀 <웃음> 네, 너무 인생이 답답해서 붙잡은 것이 이런 그 영리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인간의 심리 또 사람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들로 시작이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우리가 호기심 가득 찬 생각으로 이 공부를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네, 그것은 어떤 미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아닐까라는 생각.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가요 아니면 은 그냥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될까? 어, 이런 것들인가요? 네, 그래서 최소한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분명히 그 도구가 됩니다. 어, 서양의 심리조차 그 사람의 미래 행동 미래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심리학을 합니다. 어, 하지만 심리를 눈으로 확인할수 있을까요? 어, 사실 심리를 눈으로 확인할수 없어요. 입니다. 심리를 알고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 언어 뭐 이런 표현 표정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심리 보편적인 심리를 확인해 나가는데 그런 작업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심리학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계도 하고 또 관찰도 해서 어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데 명리학 이라는 것은 인간의 명 자가 이제 예, 목숨 명 있잖아요 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 바로 명리학 인데 이명이 명을 부여 받고 우리가 생 존에 있는 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이 명령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라 것은 정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하고는 있는데 어, 처음에 제 의도는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그 허점을 찾아내고야 말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참 오만했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시작을 했는데 어, 정말 제가 한번 음, 탁 뒤통수를 맞은 것이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나의 성향 다음 부터 이렇게 막 알아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인성 이라고 인풋 음, 인성은 편인 정인 있죠 그러면 이인 이라는 것은 나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고 마켓은 재성 제성. 재성은 아버지에 대한 정보인데 이런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나에게 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인이 많다 나는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고 뭐 인이 뭐몇 개나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버지가 여자가 많았다. 이런 정보를 나한테서 볼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재성의 형태, 인성의 형태 이런 것들이 부모의 어떤 행정 부모가 살아온 행동, 행동에서 나온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뭐 자식 모든 자식에게 다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특별히 음 그런 표시를 딱 남겨 주는 자식 있죠. 그 자식이 또 인연이 깊은 자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 발견하게 되는 순간 아 갑자기 대통 수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나의 성향 많은 것이 어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 이게 정말 뭔가 나의 엄마 부모와. 또 나의 자식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이 번뜩, 예, 네, 떠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이 공부를 할 때는, 어, 삶에 별로 의미를 못 느꼈고, 그냥, 아, 빨리빨리 빨리 살다가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삶에 지쳐있고 또 의미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에도 뭐 크게 즐거움으로 한건 아니었죠. 근데 이런 어떤 과정을 알게 되면서, 어, 아, 그냥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자녀가 있는데, 나의 행동 나의 삶의 에너지가 또 가고 또 밑으로 내려간다 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시죠 에, 에너지의 변환을 하는데 그 에너지의 양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어, 이 물리적인 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에너지가 우리 행적이 다 그대로 어떤 표식으로 남는다 라는 것을 어,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확연히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의 행동이 자식한테 바로 가진 않죠. 왜냐하면 옛말에 할아버지의 엄덕이 이제 손주한테 미치거든요. 이제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서 거의 한평생을 다 살고 났을 때그 에너지가 아들한테 반 정도라면 손주한테 거의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옛말들은 다 보면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들이 많더라 예, 그래서, 어, 나의 행동의 어느 일부는 자식한테 가서 또 계속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자식은 또 이런 그 말년에 가서 말년에 가서 어, 다 이렇게 에너지를 다쓰고 나는 후에 이 에너지는 다시 예, 손주한테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 이게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미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이 에너지를 얼마나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잘 쓰고 갈수 있을까 라는 것이 중요한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지고 난 에너지는 이걸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타고나온 에너지 나의 일관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일관이 토인데 내 일관을 수로 변화시킨다든지 뭐 금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는 절대 할수 없죠. 그리고 나의 월지와 관계에서 나온 나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가지고 난 나의 에너지로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나는 건트을 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가꾸어 나가느냐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분명히 있고 저는 어, 그런 것들을 많이 검증을 했고 또 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차원에서 이 공부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냥 잘되냐? 내 네. 미래가 언제나 더 대박나냐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나는 어떤 에너지를 가졌고 이 에너지는 최대한 내가 어떻게 발현을 했을 때 나는 잘 살고 갔다 이렇게 어 느낄 수 있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곡히 바랍니다.